안녕하세요. 별난 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1회 월요일 방송 약수와 제 약수 또는 제이수 총정리입니다. 순서를 바꿨어요. 지난 주에는 화요일 날 약수 또는 제이수 총정리를 방송했었는데요. 이번 회차부터는 월요일로 바꿀 생각입니다. 어, 여러분들 반응도 좋고요. 또 어, 나름대로 각자 아, 어, 이걸 참고해서 어, 미리 일찍 정리를 하시라고 어, 이걸 월요일 날 올려 드리기로 했습니다. 1041일의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 어제 어제죠, 일요일 날 이번 주는 토요일날 방송을 안하고 일요일날 방송했습니다. 어, 1040회 복귀방송을 일요일날 했고요. 오늘은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입니다. <목소리> 볼까요이 어, 지금서부터 어,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재수로 어, 사용하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 이 별난카페는 어, 약수로 이거를 참고로 하는데요. 어, 즉 필출 어, 필출 그룹 두개 어, 내지 세개 또는 네 개짜리 필출 그룹을 찾으면. 거기에서 이 약수를 적용을 해서 어, 그 약수들은 잠시 빼놓고 나머지 수에서 먼저 찾아보시고 그 나머지 수에 어, 좋은 수가 없으면 다시 약수도 어, 다시 살펴보시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지난 이차에는이 어, 약수들이 다 어, 완제가 됐죠. 완, 완전 제외가 됐습니다. 11개를 보여드렸는데 11개가 모두 전멸했어요. 어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 대부분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약수들 중에서 어, 한개 내지 두 개, 많으면 세 개까지 어, 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특히나 한개 내지 두 개는 일반적으로 출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주 가끔, 어, 네 개가 나오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건 흔한 일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한개 내지 두개 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종종 전멸도 있습니다. 지난해차가 바로 전멸했죠?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제수로 사용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 여기는, 어, 이렇게 계단 타기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단 타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계단을 타고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번 이차 해당 수가 40인데 이 40이 이번 이차에또 나오면 여섯 어, 번을 올라가는 거죠. 섯번을 어, 그건 아주 어, 흔한 일은 아니죠. 흔한 일은 아니에요. 이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40이 나올 어, 힘은 약한데 이 5연속도 6연속으로 넘어가는 경우죠 아, 5연속도 어, 종종 있습니다 아, 그래서 5연속도 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6연속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아, 이것도 무조건 제일수라고 보시지 말고 아, 일단 약수로 이 별랑 카페는 분류하겠습니다 아, 5기단을 타고 올라가세요 5연속이죠 자 다음은 어, 이렇습니다. 여기는, 어, 두 계단씩 타고 올라갔어요. 어, 좌측으로 이렇게 두 계단씩 타고 올라갔습니다. 나오고 두 계단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다 5연속을 갔어요. 이것도. 자, 그래서, 어, 이 해당 수는 16인데요. 어, 이것이 이번 이차또 나오면, 어, 여섯 번, 육,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두 계단씩 타기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것이 나올 수 있으려는지 어, 한번 살펴보세요. 이 별랑 카페는 일단 약수로 분류합니다. <웃음> 자, 다음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어, 좌측으로 네 계단을 타고 올라갔어요. 어, 좌측으로 사연석이죠. 계단 타기 사연석입니다. 어, 해당 수는 3번입니다. 아, 여기서 44, 34, 27, 15, 여기 이제 3이 되는 거죠. 아, 이번에 나오면 5연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 이 3은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요. 3은요. 아, 퐁당퐁당 이렇게 3연, 4연속에 올라갔어요. 나오고 한번 죽고 나오고 한번 죽고 나오고 한번 죽고 나오고 한번 죽고 이분이 아, 이제 3이 이번에 나오면 어, 퐁당퐁당 5연속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3은 이두개 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요게, 별난카페는 요거를, 어, 약수로 역시 분류했습니다. 자, 다음은, <웃음> 항상 이 기출 자료가 잘 정리가 돼야 돼요. 필출 수 막, 어, 3개짜리, 4개짜리 골라놓고도 약수가, 약수를 몰라서, 어, 많이 고민하잖아요. 약수를 채쳐놓고 일단 일단 살펴보고 없으면 다시 그 약수를 갖다 쓰시면 되는 건데 아, 그렇게 하면 로또가 아, 상당히 편합니다. 로또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어, 자료 잘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어, 세로로 사연속으로 올라갔죠. 어, 해당수는 22입니다. 아, 여기 세로로 사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어, 22가 이번엔 차에 또 나오면 5연속이 되는 거죠. 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2 2는요 어, 이렇게. 여기서도 세로로 올라갔죠. 세로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두개 자료가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어, 이것도별랑 카페는, 어, 역시 약수로 분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어, 우측으로, 어, 사, 우측 사선으로 4연속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1입니다. 해당 수는 1이에요. 어, 우측으로 4연속 올라갔죠. 자, 이것이, 어, 이번 2차 나오면 이제 5연속 나오는 거가 돼요. 그래서, 어, 별난카페는 역시 1도 약수로 분류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렇습니다. 여기는 어, 31이죠. 31이요. 음, 수직으로, 역시 세로로 어, 4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역시 이번 이차 나오면 5연속이 되는 거죠. 어, 지금 별난카페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어, 4연속 이상짜리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3연속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 3연속도 여러 개가 모이면 역시 4연속보다 오히려 파워가 세요. 제외될 확률이 더 크죠. 그래서 어, 많은데 3연속까지 을다 보여드리려면 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몇 시간, 한, 두 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어, 4연속 이상짜리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30일도 이별랑카페는 약수로 역시 분류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습니다. 어, 여기도 역시 어, 세로로 사연속 올라갔죠 어, 해당수는 29 인데요 어, 이것도 역시 별랑카페는 어, 약수로 분류했습니다 29요 자 다음은 이렇습니다 어, 여기는 39 인데요 이거는 우측 사선으로 사연속으로 어,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어, 그. 전랑카페는 약수로 분류했는데요. 음, 한번 이것도 각자 본인들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 39입니다. 사연속으로 어, 올라갔어요. 자 다음은 어, 33입니다. 여기는 어, 세로로 사연속으로 올라갔죠. 어, 역시 약수로 분류했습니다. 음, 이 약수 자료는 어 지금 이제 이거 시청하시면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 걸리더라도 시간이 뭐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건 아니죠. 어, 몇분 정도인데 어, 차근차근 본인 자료하고 비교하면서 어,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그 주초에 주먹 불끈지고 그냥 막 바쁘게 그냥 막 서둘러가 좀 토요일날 가서 헤매느니 어, 자료 하나하나를 어 이거는 이 별난 카페는 이 자료들을 찾아내는데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 찾아서, 어, 불과 뭐, 10분, 20분 내에 단축시켜서 좀 설명을 해 드리는 건데, 어, 그거를 그냥 막 급하게 또 그, 어, 20분 마저도 하려를 못 해가지고, 막 서둘러다 보면, 어, 그, 기초가 부실해서, 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음, 별난카페는 어제 이거 하루 꼽박 걸린 겁니다. 자, 다음은, 어 이렇습니다. 여기는 어,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당퐁퐁, 당퐁퐁 당퐁퐁 당퐁퐁 당퐁퐁 이번에 나오면 5연속이 되는 거죠. 24 입니다. 해당수는 24예요 어, 이거 살펴보세요. 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런 자료 퐁당퐁당 올라간 자료 이건 당퐁퐁 당퐁퐁 이렇게 올라갔죠. 아, 이런 것들을 보으면 대개 아, 매주 아, 한 개에서 많으면 세 개. 아, 물론 이제 하나도 없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대개 한 개에서 세개 정도가 형성이 돼요. 아, 네 개까지 형성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 퐁당퐁당 이요 자료가 요이 요 자료가 출할 시기가 지금 임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 6연멸에서 13연멸 사이, 어, 거기에서 주로 출을 하는데, 아 어, 요거, 어, 이제, 지금은 언제 나와도, 언제 나와도, 어, 그,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나오 시기가 임박해져 있습니다. 그, 어, 아까도 한 개인가 지나갔죠? 어, 그거하고 합쳐서, 3번이었던가요? 그거하고 합쳐서, 어, 이번에도또 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퐁당퐁당 올라간 자리는요 어,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퐁당퐁당 올라왔죠 자, 이런 자료들 있죠. 지금 이것까지 해서 세개인가요 지금 이번주에 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 여기는 퐁당퐁당 사연속입니다 어, 해당 수는 5죠. 5. 어, 이게 이번 회차에, 어, 또, 그, 전멸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퐁당퐁당 자료가 이번 회차 출할했는지 그것도 잘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약일수라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어, 이렇습니다. 여기는 어, 좌측으로 계단타기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사연속으로 어, 올라갔습니다. 사연속으로 올라갔죠. 어, 해당수는 6번입니다. 어, 이게 이모니터에 어, 제외될지 아니면 출을 할지 어,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자 이것까지로 어, 이번 이차 약수들을 어, 12개를 지금 소개했습니다. 12개를 보여드렸어요. 어, 지난 2차에는 11개를 보여드렸는데 11개가 다 제외가 됐죠. 어, 이번 이차에도다 제외될 수있을려는지 아니면 1개 내지 2개가 출할 수있을려는지 여러분들 자료하고 비교하셔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별난카페는 어, 판단을 한게 아니에요. 약수로 보여드린 겁니다. 어, 결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댓글로 그 다음에 어, 댓글로 필출 삼수크럽 들어가는 거가 잘안 되셔가지고 댓글로 자꾸 문의를 하시는 분이 이제 계시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필출 삼수크럽 들어가시려면 지금 현재 컴퓨터로 보고 계시는 분은 어, 이러한 화면이 뜨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화면 밑에 보면 여기 제 얼굴이 여기 있습니다. 사진이요. 사진 그 밑에 보시면 어, 여기 필출 삼수 클럽 바로 가기 한대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분은요. 어, 바로 어, 이 화면 아래에 화면 아래에 필출 삼수 클럽 바로 가기 여기가 있습니다. 이 화면 아래, 이 화면 아래, 이 화면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화면 아래에 있어요. 화면 아래. 아,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 화면 속에 있는 이거 누르시면 안 돼요. 손으로 눌러도 이거는 어, 반응을 안 하죠. 그렇죠? 어, 화면 아래에 있는 걸 누르셔야 돼요. 여기를,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컴퓨터로 보시는 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어,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은 어,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은 어, 이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 핸드폰으로 유튜브 방송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은 어, 이러한 이러한 식으로 화면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 밑에 보시면 여기 V자 꺾기 가 꺾기 표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 저기 어,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이게 현재 접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 접혀졌던 부분이 어, 펼쳐집니다. 펼쳐져요. 그러면 어, 이러한 화면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펼쳐진 데에 필출 3수크럽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여기 영, 영어로 주소 적혀있죠. 영문으로요. 아, 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어, 제가 그 연구실하고 자유 게시판하고 또, 어, 일반 분석실에 자료를 올려드리는데요. 어, 그 일반 분석실하고 자유 게시판에 올려드리는 거는, 어, 이 필출 3수크럽에 회원 가입만 하시면 모든 회원이 다 보실 수 있도록 해, 거기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 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연구실에 올려드리는 거는 어, 후원금을 어, 내신 분만 보시게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어, 한 달에 만 원씩입니다. 만 원씩 한 달에 만 원씩 어, 후원금을 어, 그 송금하신 분께 제가 그 감사하다는 뜻에서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 되게 그냥 일반적으로 후원금을, 저 밑에다가, 은행 계좌번호 적어놓고 이렇게 후원금을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 번호를 그냥 막 무작위로 그냥 막 추출해가지고 몇개 제의수 빼, 빼내고서 그냥 막 잡아 돌려서 그걸 보내기도 하고, 또는, 어, 그, 어,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께서 고정수라고 필출그룹이라고 해놓은 거를, 잡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필터를 해서 보내시기도 하고 각자 나름 대로 어, 그러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 그런데 이 별난 카페는 어, 그렇게 번호를 어, 이렇게 분양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한테 꼭 나올 수 있는 그룹을 어, 그룹을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골라 고르시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냥 무작위로 그냥 막뽑뽑 뽑, 어, 그 돌려서 그 나온 번호를 그걸 받아서 사보면, 어, 그 핑깡통이 엄청 많잖아요. 괜히 돈만, 그것도, 그것도 돈나비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별난 카페 마냥 세 숫자리, 네 숫자리를 그걸 뽑아서 그걸 모아가지고 돌리면 거기서는 밀등이 상당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뽑는, 뽑는 걸로 잡아 돌리면, 어, 보통, 어, 그한천 조합 정도? 어, 그 정도 될 겁니다. 어, 그거를 뿌리면 거기는, 어, 1등 번호가 항상 들어있을 수 있어요. 상당히, 어, 제가 그, 어, 통계 자리를 이용해서 만, 어, 찾아내는 거라, 어, 그 속에는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제2수 몇개 뽑아내고서 그냥 자고 돌린 거는 그 빈깡통이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 그,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 저는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어, 그, 필, 필출 삼수클럽의 거기에, 그, 연구실을 해놓고, 어, 거기에서 차라리, 어, 그, 후원금을 만 원씩, 월만 원씩, 어, 그 기부하신 분들께, 어, 그, 감사하는 담리 감사하다는 담리에로다가 거기다 자료를 올려놓는 거예요. 자, 런데 이번 2차부터는, 어, 거기에 고정, 아예 고정 한 수짜리를, 한 수짜리를, 어, 올려드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그 고정한 수가 아, 또그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잘한다고 이렇게 또 올려놓으면 또 하필이면 또그뒤에 그게 안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 피해를 드릴까 봐 조심조심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어, 이번 이차나 다음 이차 어, 한번 이제 다시 시행을 해,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어 저는 도움을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어, 상위 당첨되는데 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지원하는 역할을 지원자 역할을 어, 이 별난카페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후원금은 만 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필출 삼수 클럽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좌측 맨 아래 무통장 입금하기 안내가 거기 있습니다. 그걸로 입금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 이번 2차나 다음 2차서부터는 어, 거기에 고정한 수 제가 정성을 다해서 뽑아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나 100% 보장은 못해도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어, 뭐냐면 적중률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수를 올려드릴 거니까요. 어, 그거 참고하셔서 어, 모두 대박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